또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투맨 중고차 최현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제 일정 때문에 좀 바빠 가지고 저기 이거 차량 원가 공개를 못 하다가 중고차 원가 공개를 지금 못 하다가 오랜만에 지금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가 공개할 차량은 바로 뭐냐? 최근에 댓글에 어떤 분이 적어 주셨더라고요. 패밀리카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바로 그 현대자동차 팀킬의 그 대명사죠. 팀킬의 대명사. 바로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이 차량 소개를 하면서 이 티저 영상을 한번 같이 봤을 때이 느낌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ground control to you copy. Copy that. Continue. We are go for launch in 30 seconds. All systems go. 아, 이게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 지금 사실 제가 요거를 티저 영상을 지금 틀어서 처음 봐요 오늘 근데 예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아이를 가진 아버님들은 굉장히 약간 그 자기가 어렸을 때그 약간 그 로망 같은 게막 샘솟았을 거 같아요 막 워키토키 가지고 놀고 저도 저희 아들이랑 그뭐 무전기를 사가지고 막 놀기도 하거든요 <웃음> 이니시에이팅 카운트다운 3, 2, 1, 리프트 오프 Hehehehe <laughs> <laughs> 저는 지금 이거 약간 이거 지금 보면서 어 몸에 소름이 갑자기 싹 돋았어요 와 아이만을 그 많이 생각하는 그 아빠의 마음이 조금 와 닿았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실 차는 바로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이 펠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조금 팀킬 소비자들 물론 펠리세이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들 만족을 하셨지만 어, 펠리세이드를 구매하지 않고 금액 차이가 조금 낮은 산타페 혹은 펠리세이드 금액과 가장 흡사한 프로베 산타페를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셨어요. 자첫 번째 문제는 뭐냐 제가 하나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펠리세이드가 3,400부터 4,400 산타페가 2,700부터 4,200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펠리세이드가 일단 크기가 더 커요. 일단 같은 금액에 가져갈 수 있겠죠. 프로비라고 하면은 산타페에 없는 옵션들이 대거 적용되는 게 후석 대화 모드, 내비게이션 큰거 요거, 길긴 거, 전자식 버튼. 요게 산타페에는 없었죠. 예. 그리고 천장형 송풍구. 앞에 무릎에서 바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장에 동그랗게 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가펠리세이드 밑에가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요 기어 요요 요, 요, 요. 내비게이션 이죠 확장형 아니고. 자, 외장은 뭐 사실 뭐, 이렇게, 어, 호불호가 있다고 쳐도 조금 팀킬을 많이 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펠리스 애들 한번 찾아볼 건데첫 번째는 일단 경유 물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차를 한번 볼게요. 이 차는 7인승이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 몇인치짜리 그 옵션이 선택이 안 돼있는 그런 차량이죠. 뭐 그거 된다 그래서 뭐 사실 바깥에 디자인 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에 있지 않을까. 뭐 어라운드 뷰 정도가 없겠네요. 자안에를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등급을 구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앞에 있는 안개등 같은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게 전조등일 거야 아마 전조등이 이 익스클루시브 등급 가장 낮은 등급은 두 칸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느낌은 하나, 둘, 셋, 세 칸이에요. 근데 두 칸이 좀 밸런스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실내는 뭐 사실 안 쳐놓고 이거 무슨 차냐 그러면 산타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 요, 요 뒤에가. 이 이어되어 있어서 이거 만약에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야 뒷자리 타타 타 그러면 타서 놀래죠 어 뭐야? 이거 SUV인데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러죠 음, 괜찮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4천만 원 정도의 SUV를 신차로 선택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아 그러면 펠리세이드를 그 가격으로 어디까지 정도 살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일단 금액이 2019년에서 20년씩 21년씩 정도의 만키로에서 한2만키로 사이를 구매할 수가 있다. 프레시, 프레스티지 등급이 좀더 좋은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4천만원 산타페 신차 사는 금액으로 이 정도를 구매, 구매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열이죠. 여기 어떻게 3명 있다. 근데 웃긴 게 여기 안전벨트가 이 가운데 사람도 쓰도록 여기 두 개가 있는 것같아 여기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타냐.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겉에도 요거 세 발짜리죠 예 네. 여기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그래요 뒤에가 확실히 커음 요게 이제 44149만 원인데 아마 요거 4천만 원짜리로도 제가 최근에 차 빼면서 70만 원 넘게 빼준 사람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아마 4천 일단 100 정도로 보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셨을 땐 차량 뭐 트라이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좁다 근데 3년 뭐 앞엔 이쁘죠 요게 12인치 돼 있는 차량이고 여기도 보면 이쁘지 와 소리 나오죠 브랜저 같잖아 음, 요거 이제 3열 폈을 때좀 좁아지죠? 3대2 폴딩도 되고 앞에 전면 이거는 저기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야 계기판 사이에 이거 봐 이거 보면 진짜 이거 새차 느낌 나지 이건 내가 그냥 봐도 야 뭐야 이거 화면이야 이성이 생각이 드는데 프로프션 말 그대로 프로프션이네 이거 차는 정말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비싼 거 많거든요? 뭐 5,600짜리도 있는데 4,600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 캘리그라피 등급을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면 4,100 이상 가는 건좀 오바 같아요 이 2만 킬로나 프리스티지 등급으로 4륜이나 1륜 이 정도만 고르고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정도만 해서 앞에 전조등 LED 세 발짜리랑 어라운드 비용도만 가져가도 옵션은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에 그 정도만 챙기면 될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나 이거 중고차 샀는데 펠리세이드 4천 넘게 뭐500 이런 까지는좀 오버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이건 좀 오버고 그냥 펠리세이드 지금 참 그거보다 싼거한 보자 3600대 정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3,800에 프레스티지 있네. 자, 옵션이 좀 빠져 있나? 자, 일단은 이게 이제 8인승이죠? 통풍이 다 기본이 있죠, 통풍은. 아, 통풍 다 기본이지, 통풍. 아, 2열에 통풍 시트가 빠져 있죠. 옵션이 좀 여러 개가 빠져 있는 거 같고요. 아마 3천 파노라마 어, 선루프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도 난펠리세이드의 공간이 좋다. 충분히 트라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도 뭐 주행은 다 들어가 있고 2열 통풍 시트인데 이팰리세드를 사는 이유가 운전자가 뭐 만족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2열에 탄 가족들이 좀 편하게 타는 느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그렇고 뭐 금액이 메리트긴 한데 어차피 사면 은또뭐 10년, 뭐 5년, 6년 타는 거니까 프레스드 등급으로 차라리 이게 낫겠다 옵션 좀 넣고 이건 어라운드 표 없어도 일단 은 이렇게 2호 대형 화면이 좀 먹어주죠 들어갔고 이건 8인승이라서 2열 옵션이 조금 취약해요 가운데 사람 앉아야 되는데 양옆 사람들만 해주려고 하면 조금 열받을 수도 있으니까 <웃음> 아, 일단은 제가 오늘 펠리세이드 중고차 댓글로 달아주신것 때문에 펠리세이드를 한번 찍어봤고요 펠리세이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차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마 대기시간이 펠리세이드가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량이라고 하면 은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거 가성비는 좋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매물은 4,100 이상 넘어가는 차는 솔직히 조금 조금 애매한 감이 좀 있긴 하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오늘 팰리세이드 중고차 원가 공개 한번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차량 보시고 궁금하신 점아최 대표 뭐 이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바로 위에 연락처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멘트맨 중고차 최현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